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가르보 불닭볶음면 BLGC에서 붐바스틱 치킨을 준비했습니다 마실거는 콜라 그럼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슬물라하나 알함드ulillah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문바스 이치킨이 대박 맛있었어요 대박. 그래서 다먹어버려고 하는데 너무 맛있어서 가족들한테 하나라도 남겼습니다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.